말씀을 나눠요. 5천명을 먹이신 기적.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벌써 모여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 제 친구를 고쳐주세요. 저희도요. 저도 봐주세요. 저도 봐주세요.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한참 동안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벌써 저녁때가 되었어요. 예수님 시간이 늦었습니다 여기는 외딴 곳이니 얼른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낼 것 없이 여러분이 먹을 것을 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것을 이리 가져오세요 여러분 여기 풀밭에 모두 앉으세요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들이신 다음 빵을 때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빵 조각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줄이야 허 신기하구만 그래도 실컷 먹었어 아 이것 봐 배가 든든하네 사람들이 남은 빵을 모아봤더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날 예수님과 빵과 물고기를 나눠 먹은 사람은 5천명도 훨씬 넘었답니다